특활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27 슬래시뉴스 1뉴스 1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50일 이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 소경장을 기각했다. 오부장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등 범죄함에 의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이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전 수석은 지난 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 당시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 27일에 신에서 징역 1년에집행유예인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 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매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79소 기소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조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선 수석은 지난달 6일구속 기소된 허현중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시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의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